보면 따당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가 너무 붕붕 뜨면은 박자가 안 맞아요 자, 근데 상체가 들리지 만 하나 둘 이미껏 그렇지 앞선모 하고 이렇게 서있지 말고 짚었으면 멈춰야지 <웃음> 이렇게 서서 이게 보고 있으면 스텝도 나둘 따다당 한순간에 빠르게 넓게 넓게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공이 짧은데 넓게 가면 은 길어지죠 공이 조금 짧게 오면 은 그냥 박자만 맞추면 돼요 따다당안 네. 되는 거 따로 있으세요? 게임하다가 잘안 되는 거? 예, 아니, 아니, 없으면은, 없다고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더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아 다. 아니, 잘하면서 왜. <웃음> 자. 그럼 수비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자, 제가 주고. 직선 하나, 대각 하나예요. 세게 올리는. 높고 길게 올리는. 자, 준비. 나, 팔벌리고팔벌리고 준비. 나, 팔, 자. 발은 벌리고, 칠 때는 가야지, 오른발 같지 그렇죠. 준비, 오른발 같이 멈추고, 나. 자, 문제점 봐드릴게요. 문제점이 너무 방망 뛰어져요. 자, 준비. 그냥 나가. 나 멈추고. 둘, 멈추고. 해야 되는데, 나갈 때도 점프 들어올 때도 점프 나갈 때도 점프 들어올 때도 점프 <웃음> 무슨 말인지 어 점프하지 말고 고 보면 따당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가 너무 붕붕 뜨면은 박자가 안 맞아요 그냥 걷는다 생각하고 바로 땅땅 나둘 나둘 나둘 나둘 나둘 나둘 나둘 그렇지 <웃음> 리듬을 <웃음> 많이 안타도 돼요 가볍게 시작 땅. 나, 나들 나, 들 나, 들 나, 쏙공 왔을 때 출발, 공 왔을 때 출발 미리 오면 안돼공 보고 칠때 오른발, 칠때 오른발 나, 둘, 나 하나하고 둘이 늦으면 안돼 나, 들 박자 빠르게 나, 들 그렇지 나, 들 나, 들 그렇지 랩 나가는 거랑 똑같고 나가는 거 똑같고 하면 안돼 하나, 둘, 나 그렇지, 그렇지 <웃음> 이게 너무 바운스가 크면 안돼 일단, 그렇지, 딴, 그렇지 바꿔주세요 자, 준비 자세 잡고 나 수비요 시작 나더 자, 직선으로 높게 올려볼 거예요 네, 자세 낮추고, 나, 근데 준비 자세야, 모아져 있으면 안 돼. 수비할 때는 자세 잡아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넓게 잡아 그렇지. 왼손 잡고, 이 상태에서, 나, 둘. 높게 올리려면, 뺐다가, 이만큼 나가요. 나, 둘. 준비. <웃음> 나, 둘. 아니죠, 오른발 같이 가요. 그렇지. 자, 근데 상체가 들리지 마요. 나, 둘. 이미 꺼. 그렇지 앞선 목 시작 앞선 모세 그렇지 나둘 그렇지 나둘 그렇지 나 멈춰 나 멈춰 나 멈춰 나 멈추고 나 그렇지 나둘나 나, 그렇지 잘했 잘했 준비 시작 나 멈추고 나 둘나둘나둘나둘 나, 둘, 나, 둘, 나, 둘, 그렇지 나둘 손목 힘주고 그렇지 오 어, 잘하는데? 잘해 잘해 <웃음> 자 준비 자세 맞추고 하나 이어봐 공이 센데 몸이 많이 가면 안돼 미리 뺐다가 미리 뺐다가 미리 뺐다가 고우면 빠르게 자 준비 미리 뺐다가 앞스윙 스윙이랑 발이랑 같이 올라가야지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쏙, 같이 쏙. 땅땅 땅땅 땅땅 그래야 앞에 이공도 치죠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땅땅 하나 둘 준비 이거 아니죠? 이거야 그렇지 땅땅 기다려 어깨 틀고 바로 하나 그렇지 준비 땅땅 어깨 틀고 그렇지 잘했어 자, 자 준비 시작 나둘 항상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공둘셋넷 멈춰 나 앉지 말고 칠때 칠때 앉지 마요 그냥 가볍게 팔, 손목 지금 높게 올리는 건데 면이 어디로 가요? 지금 직선으로 가요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그렇지 위로 올려 올려 그렇지 저렇게 잘왜 <웃음> 갑자기 드라이브 찍어잘했어자자 <웃음> 잘했어. 자, 준비 시작 나 그렇지 둘나둘나 둘. 멈춰 둘 멈춰 나 멈춰 둘 멈춰 오. 시작 나둘셋 그렇지 멈추고 나둘셋 네 다섯 나이스 나이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나둘 둘. 천천히 어깨 열고 자세 낮춰 하나 둘나 그렇지 클리어 치고도 항상 수비 준비 하나 멈추고 둘셋넷 어깨 열고 나 둘, 멈춰 나 둘, 어깨 열고 나 둘, 멈춰 이거 봐 하나 둘, 이러면 안돼자 하고 이렇게 쳐있지 말고 짚었으면 멈춰야지 이렇게 서서 이게 보고 있으면 알겠죠? 자, 바꿔주세요 수비하다가 캘리어갈 거예요. 준비, 시작. 나 아까 손목. 둘. 자, 공 빨리 왔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늦어 치고 바로. 하나, 둘. 그래야 뒤에 공도 쳐요. 시작. 나 둘. 어깨 열고. 스텝도. 하나, 둘. 따다당. 한순간에 빠르게. 넓게 넓게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공은 짧은데, 넓게 가면은 길어지죠. 공이 조금 짧게 오면은, 그냥 박자만 맞추면 돼. 따다당. 시작. 나. 그냥 가볍게 따다당. 스윙. 다시, 다시. 시작. 나. 둘, 셋, 넷. 스윙. 준비. 나. 둘, 셋, 넷. 스윙. 지금 셔틀보다 몸이 살짝 왼쪽에 있어요 셔틀에 맞춰서 오른발이 가야지 셔틀은 여기 있는데 오른발을 여기서 잡아야 지금 자 준비 자 준비 나 다시 자세 낮추고 나 셔틀 있는 쪽 오른발 따라가서 스윙 자 됐어 자 준비 시작 아유 쏘리 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 둘 언제 갈지 몰라요? 더 위로 위로? 아까 우리 박자 잘했는데 시작 하나 멈춰 둘 멈춰 하나 그렇지 어깨 열고 스 박자 박자 땅땅땅 스 오른발 하나 둘셋스 준비 하나 둘셋 아까 박자 잘 맞았는데 지금 안 맞죠? 그 이유가 지금 발이랑 손목이랑 같이 때려줘야 되는데 땅땅 땅땅 지금 따로따로 맞아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거야. 아까 잘 맞은 거 생각하면서 손목이랑 같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나 그렇지 때려봐 위로 더 하나 위로 한 번에 그렇지 나 둘 하나 둘자 클리어 준비 세게 개. 세게 개. 그렇지 세게 잘했어 자 공을 끝까지 기다려요 자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근데 기다리고 스윙이 느리면 안되지 기다렸다가 스윙은 제일 빨리 근데 기다렸다가 빨리 상체 쓰지마 세우지 말 세우지 마. 둘 세우지 말고 둘칠 때, 특히 칠때 쓰면 안돼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직 조금씩 밀리죠? 계속 손목 운동하해 그리고 준비라서 이렇게 꺾었으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팔로 지금 믿는 준비 하나 둘팔 힘도 같이 써줘야 돼손목이야 왜냐면은 손목으로만 저기 멀리까지 가기는 엄청 힘들거든요 남성분들 힘센 분들이면 몰라도 맞는 순간 쫙그 대신 상체까지 가지 말고 자세가치고 팔만 그렇죠 差了